오, 나전 진짜 쨍짠 준다. 먼저 완소 훈녀 얼짱들 같아. 어? 언제 적 말이야? 쓱, 촛, 쌀, 타이비.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언제 제품으로 붙었어? 어쩔 스타일러, 촛, 촛, 가습기. 쓱, 촛, 촛, 이비 조명 병이 붙어 주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않는... 나중에 객, 만, 촛, 촛, 촛, 촛, 촛, 촛, 촛, 촛, 촛, 촛,